오, 녹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무 너무. 너무. 게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게 증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너무. 너무. 너 여기다가 가까 걷는 거를 걷를넣어 거를 걷이 거를 걷는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코음으가 으음, 으음, 으음, 으 티스푼 으음, 맞아? 후추 아니야? 아니야. 어, 후추 잘에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원래 이이 있으면 이이올이올이 에이. 이이에 됐어. 됐어? 네. 흘리는데 망했는데?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만 됐어? 이거 <웃음> 베이킹은 되게 그만 수가 중요하다던데 그래 p a n e l i z 정도. 세방데 세방을. 세방을. 세방되세방흰 설탕 2세방 g 세방을. 세방을. 세방을. 세방울 정도 방울이세방울 정 아유, 당에되 와이프다. <목소리> <목소리> 내가 단걸잘못 먹는단 말이야. 내가 다 먹고. <목소리> 컵 걸어 놓고 걸어. 나칠거 같지? 섭지안돼안돼안 응. <웃음> 돼, 돼, 돼. 안 돼. 안 되겠다. 얘는 이걸로면. э 계 о 어. и 응. н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웃음> 이렇게 안자르면 <웃음> 이렇게 자를까? 이렇게 자라까 이렇게 자라가, 이렇게 자이렇가게가 이렇게 자라 어? 안 돼! 여기다가 이걸 다 넣어줘. 뭔똥 같은데? 거워받아무들고있을어있는 네. t h 우, 크리스피해. 어떡어?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오빠가 위를 빼줘. 그럼 내가 다 치울게. 우와. 우와. 잘된거 같은데? 자, 센터부터. 어떻게? 몇, 몇 등분 할 거야? 슉! 슉, 자, 슉, 슉. 3등분! 3등분? 오! 우와! 촉촉하겠다 맛있겠다 먹을래? 와 겁나 네 과연? 그러니 하나지 뭐야? 알았어. 셀프 시스템이야. 조금 얹고 싶으면 셀프로 가져와야지. 참, 이게 뭐라고? <웃음>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웃음> 씨 이게 뭐로 긴장돼 때. 자, 오 이렇게 확 나오네. 오케이. 느껴야 돼. 요렇게 자. 갑니다 왜 실처럼 나오지 어떡해 다, 빨리 담아 자 5번째 테스트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먹어봅시다 드디어 와인을 꺼내주십시오 와인 뭐부터 먹어? 예쁘다. 어? 잘 먹었잖아 그거 드리 많이 따르면 안데 이거 효과 아.. 이거 진짜 세.. 19.5 19.5도 자, 자, 자, 자 초코 한입 먹고 그 먹어야 그거돼거 그래 초 어? 자. 그 먹고 먹어야 돼고 먹어야 어 맛있어? 맛 이거랑 같아먹아 아니, 야이 정도 맛있다 니 음, 이거 아니, 뭐 아아 이거? 이거 이거 먹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사먹아거 아니, 아니, 아아아 이 에스프레소 우리가 시간 넣었잖아 아... 그게 그 계란 비린내 확잡아지는 거. 다음 다음 와인? 응자 이거 볼까요? 이거 10, 20도 <웃음> <웃음> 초콜릿 먹다요어떡와 어? 색깔... 색깔이 다르다 어, 약간 위스키 그지럼와 어, 근데 약간 <웃음> 무슨 향이 나는 줄 알아? 담금 주에 어? 한가지 <웃음> 우리 엄마가 담궈준 고 향나. 고인데 어. 담금주 향나. 이거 약간 어른들께 선물해야 될것 같은데. 와, 아, 죽인다. 아,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짠. 대박. 초콜릿 먹고 먹어야 되 아니, 한번 먹어 와, 어. 안 센데? 오안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 아, 이싹 오 이게 살짝 오네 <웃음> 대박이다 근데 나는 초콜릿이랑 먹을거면 루비 파인 루비, 어, 루비. 어. 어. 얘가 초콜릿이랑 좋다 어. 얘는 아 아몬드 음그지 얘는 초콜릿보다는 아몬드 먹어봐 더 맛있다 더 맛있다 음 이거다 아몬드 어, 아몬드 두번째 <웃음> 화이트! 잔 주세요. 오, 향이 좋다. 자, 얘는? <웃음> 얘는?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웃음> 화이트는? 그그 그 알코올 향이 싹. 더라 콜로 마셔봐 깜짝 너무 너무 깊게 마셨어 <웃음> 음 음! 약간 그간 우리가 먹던 화이트 와인과 맛이 다르다 음. 음. 잘 어울리네 화이트 초콜릿이랑 알랭파인 데이에는 얘랑 음.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음. 얘는 화이트잖아 언제 먹어야 되겠어? 맞죠. 센서게 사탕을 만드잖아. 사탕이 주지 말고 <웃음> 마카로 바닐라 머카로 그냥 아잘 어울리겠다. 이거 음, 괜찮네. 근데 느낌이 약간 이건 힙해. 저건 약간 트레디셔널해 이거 왜 인싸 와인인지 알것 같아. 이거는 아껴놨다가 다음달 먹자. 와거깔 봐. 음. 음 손주가 지다 <웃음> 아, 진짜 이거 환상이야 콘초랑. 얘랑. 이거랑... 콘초랑 이게. 환상이야. 아, 이게 우리가 아, 저번에 먹어봤 가지고. 발렌타인데이면 콘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 가능. 콘초랑. 콘초. 아 이건 뭐검정색 맛이니까. 그냥 맛있어. 와. 이거는 진짜 미안한데. 누구다? 아 <웃음> 브라우니 맛있거든? <웃음> 근데 얘가 맛있어 그러니까 얘가 맛있는 더 맛있는게 이거랑 더잘 어울린다는거지 그러니까 브라우니보다 콘초가 더맛있다 아, 아, 어, 그렇지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 그렇지 콘초보다 브라우니가 맛있지 아진 열심히 데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